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루루의 딱지예요 루루 딱지는 루루 상점을 통하여 특별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이며, 아키라이프 접속 보상 및 이벤트 등 한정적인 방법으로만 습득할 수 있어요. 루루 상점에서 주화전용에 들어가보면 루루의 딱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탑승 소환수를 비롯해서 날틀과 그로아 등 다양한 아이템이 있으니 한 번씩 구경해보는 것도 좋아요. 누루 딱지를 습득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라이프의 혜택 중 하나인 1일 접속시 20장씩 얻을 수 있으며 아키라이프를 30일동안 유지하게 되면 198장의 딱지를 쿠폰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는 이벤트로 습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게임 내 재화인 골드를 이용하여 누루 상점에서 판매하는 매일매일 콩닥콩닥으로 얻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콩닥콩닥은 하루에 한 번씩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20골드를 소비하며 캐시 5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도 있어요. 그리고 콩닥콩닥을 사용하면 루루의 딱지를 10장에서 30장까지 랜덤하게 습득할 수 있으며 생활점수와 명예점수 그리고 델피나드의 별등 여러 아이템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소비하는 20골드에 비해서 습득할 수 있는 재화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매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제 루루 딱지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아이템은 황금빛이 서린 묘목이며 땅에 심어서 황금사과를 수확하면 캐시를 얻을 수 있는 나무예요. 묘목의 크기는 묶금씨앗과 동일한 사이즈이며 성장시간은 10분으로 매우 짧아요. 또한 유목 하나에세번까지 수확을 할수 있으며 성장이 완료된 후 10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나무가 완전히 자라게 되면 노동력 50을 소모하여 황금빛 나무 열매를 습득할 수 있으며 사용하면 100원에서 1000원까지 랜덤한 캐시를 습득할 수 있어요. 다음은 투명한 전투의상이라는 꾸미모으로 각 직업군에 해당하는 것이 분류되어 있으며, 합성을 통해 추가적인 능력치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형은 투명이기 때문에 능력치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지만, 다른 합성 꾸미못에 비하면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 아이템은 빛나는 팔각정 기둥 묶음으로 캐시로 구매한 호박머리허수아비를 원두막으로 업그레이드 할때 사용하는 아이템이에요. 해당 아이템은 퀘스트를 통해서 습득하는 호박머리허수아비나 밀짚모자허수아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며 캐시호박머리 도면을 소지한 채로 목공 제작대를 통해서 원두막으로 제작할 수 있어요. 이탈리스의 날개는 누르딱지로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무적 비행을 할수 있고 하늘에 있는 동안 S키를 누르고 있으면 정지한 채로 채공 시간이 매우 길다는 장점이 있어요. 따라서 레이드를 하거나 PVP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매해두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늪의 포식자 비르카스이며 거대한 악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비르카스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소환수이며, 육지에서는 준수한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바다에서는 다른 소환수에 비해 빠른 수영속도를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고유 스킬로 1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은신이 있으며, 쿨타임이 1분이라서 무한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동속도가 50% 감소해요. 기르카스는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탑승 소환수라고 이야기하기엔 부족함이 있지만, 루루 딱지로만 구매할 수 있고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은 소환수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루루의 딱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소개해드린 아이템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하지만 팔로스의 결정으로 구할 수 있는 소환수들이 대부분이며 개인적으로 루루 딱지의 가치가 팔로스의 결정보다 높다고 생각되어 다른 것들은 팔로스의 결정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